이거 윈도우 마인크래프트, 이거 깔아놔야 된다. 왜냐면 그 마인크래프트 확장팩처럼 나오는 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던전앤 드래곤즈, 그게 하나가 여기 나온... 그거 내 영상 안 보여줬냐?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보여줬어. 이런 거.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깔 생각이 전혀 1도 없었던 이거를 깔아놔야 된다. 어, 이거 뭐야? 어, 이런 게 있네. 야, 그냥 이런 거나 사서 할까? <웃음> 왜 재밌어 보이냐? 아, 이게 딱 갖다 대면 이게 뭔지 떠야 될거 아니야, 이 이게. 아, 그렇지. 대중문화. 대중문화. <웃음> 대중문화 진짜. 품질 상자는 뭐야? 드래곤 디펜더 선진 농업 <웃음> 북한 게임 됐냐? 이거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고? 벌써 아니, 그럼 안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진짜로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이렇게 재밌는 걸 재미들만 하고 있었다고? 아, 여러분, 나 지금 너무 충격 먹었어. 나 지금 너무 충격을 먹었어. 하, 여러분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마인크래프트 런처 다들 켜봐. 지금 마인크래프트 런처 키면은 여기 보면 자바 에디션 우리가 하는 게 있고, 포 윈도우즈 이거 여러분들 익히 알죠? 윈도우즈 10이나 아니면은 모바일용으로 나왔던 거 예전에 베드락 에디션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자바 에디션, 베드락 에디션. 그리고 던전스가 지난번에 나왔고 레전드가 지금 나와있는데 요거 아직 플레이는 제가 안해봤는데요. 이거 재미가 없다 그러네요. 다들 주변에서 이거 리뷰를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재미가 없대.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할까 아니면은 리뷰를 하면서 깔까 지금 내가 지금 고민중인데 아무튼이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4 윈도우즈 즉 여러분들이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는 이 버전. 이거를 리뷰를 오늘 해볼 건데요. 뜬금없죠? 아니, 여러분들, 왜 모바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한마디도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지? GSC, GSC는 광수씨, 광수씨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플레이 누르면 뭐 그냥 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뭐새 월드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마크를 즐기잖아요. 뭔가 근데 프레임이 조금 끊기는 느낌인가? 부드럽지 않은 느낌인가? 아닌가? 충분히 부드러운가? 와 렌더링 거리 권장이 5 0청크야 아니 얼마나 넓게 로딩하는 거야? 아니 와 진짜로? <웃음>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이래?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렐름 플러스 플러스 마켓플레이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리뷰하고 싶은 건데 제가 너무 충격 먹었던 거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스카이블럭이 떡하니 있는데 이게 뭔가 그냥 월드 한개 스킨 두 개를 제공을 해주는 팩이에요 그냥 이거 역겨운 생존기랑 비슷하잖아요 뭐 이런 컨텐츠부터 해서 화성 공항이니 뭐니 스토리까지 있다니까? 저희가 했던 캡티브 서바이벌도 있고요 스타워즈 영화랑 뭔가 콜라보 해가지고요 이게 재생을 눌러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근데 솔직히 번역은 좀 그래요 대중문화 이런 건좀 이거 원블록 생존기도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재밌는 걸 지들만 하고 있었어 우리 잼민잼민쿤들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야 이거 설마 드래곤 키우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콘텐츠를 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다 있는데? 이것 봐요, 여러분. 좀비 아포칼립스도 있어요. <웃음> 이게 <웃음> 있어요, 그냥. 뮤턴트 좀비즈. 폐허가 된 도시를 탐험하고 재료 모으고 무전탑을 세워서 도시에서 탈출하세요. 좀비 종류가 25개나 있대? 이거 봐. 막 헬기 있고. 아니 이게 마크야? 이거 봐, 이거 봐. 좀비 종류. 뭐 오토바이 나오고 뭐 난리야. 마지막에 나온 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웃음> 아 난리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니 백룸 유행할 땐 백룸도 나왔네 나왜 이거 안했냐고요 한번 사볼까요? 뭐 하나? 그죠? 뭐 한번 사보자 오호호호 어허 영어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잠깐 해석해드리면은 감춰진 히든키를 찾아서 탈출하세요 을와땀에 기네? 아니 11페이지요? 이런 건 원래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역할을 이제 리셋하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클리어하는 거예요. 롤플레이. 아! 역할 놀이를 할래? 감옥을 할래? 요거 해야죠?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 이거 아닌데? 저길로 올라가면 내가 교도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마크가 약간 교도관 같은데? 야, 눌러보자. 저기밖에 못 가잖아, 지금. 어차피. 어? 혼자 못하는 건가? <웃음> 아, 혼자 못하는 거구나? 아, 이게 교도관 템이네. 아 이거 그거네 그냥 경찰과 도둑 친구들이랑 놀아라 1인용 맵은 아니네 이거는 교도관이 예를 들어서 어디로 와라 뭐 운동장으로 와라 뭐 이런식으로 역할놀이하는거네 내 5천원은 그러면은 드래곤 궁금하긴 하다고? 어 나도 드래곤 키우기인지 한번 검색해보자 이거 제가 사보겠습니다 만원 써볼게요 쾌척 어 두근거리는데요? 지형 생성중인데? 아니 진짜 완전 색다른 마인크래프트를 발견한 느낌이라니깐요 우 와! 아니 뭐야 완전 세월드라매 아뭐 일단 다 가져가야겠죠 어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 뭐 이게 뭐지 부드럽네 왜 괜히 재밌지? 똑같은 마크인데? <웃음> 어왜 괜히 다른거 같고 어 뭐야 퍼니처 토큰은 뭐지? 가구 토큰이 뭐야? 여기 약간 기숙사같은 곳이네 지금 보니까 원래? 드래곤코인 이건 또 뭐데? 어 원래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안되네 한꺼번에 갖고오는거 안되네요 아 진짜 다른 게임 같다 드래곤 트리트 뭐 먹이 끈 같은 것도 있고 침대가 이게 2인용 침대가 있냐? 어 안녕하세요 마스터 트레이너 루시우스 어 어쨌든 관심 없고 파밍부터 할게요 와 영어긴 한데 어 안녕 마침내 너의 여행이 시작되는 타임이 되었구나 시간이 되었구나 물건을 모은 다음에 앞에 있는 문으로 가렴 네가 준비가 되면 말이지 아 밖에 요세프라는 친구가 준비하고 있대 와 아니 월드 생성된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게다가 이거 서바이벌 아니야? 열린 거 자체가? 원래 설정이 서바이벌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나 요세프? 어 요세프 아 에그몬드 교수님이 지금 너 데리고 오래 내첫 번째 드래곤 알을 가지고 있대 와 방향까지 보여줘 <웃음> 포켓몬 전개네 진짜로 아니 정말 친절하기도 하여라 음. 하지만 소고기는 못 참치 에그문드님이다 마침내 왔구나 어, 축하한단다 오늘은 너의 첫번째 드래곤을 가지는 날이야 아 에그토큰 에그토큰을 교환해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우리 친구랑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미스 팬드래곤씨한테 어떻게 드래곤 알을 해칭하는지 배우면 된단다 이러네 어 이러면 은 드래곤토큰 딱 얻어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하면 되겠지? 아! 이거 64개를 하거나 이거 아 이렇게 모으는 거구나 아! 아 토큰 여기서 쓰는 거고 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거래 어그 다음에 팬드래곤씨한테 이제 말을 걸면은 안전한 곳으로 간 다음에 그 장소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우클릭을 하면 된대요 그 다음에 5분 기다리면 된대 <웃음> 뭐야? 좀비 드래곤이 있는데 50개의 썩은 고기를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1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네 알을 놓고 크리스탈을 우클릭하면 5분 뒤에 태어납니다 이게 다 그림으로 표현이 돼있네요 이제 남은 거는 요 토큰을 구하는 방법만 남았네 그죠? 토큰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건 뭐야? 스카이 미니게임을 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큰 드래곤이 필요해 아 이런 걸로 돈 버는 건가 보다 아니 미니게임도 들어있다고요? 아니 세상에 시계까지 있다고? 아 요런 것도 할수 있고 아니! 드래곤이다! 잠깐만 아니 이게 마크라고? 잠깐만 우리 아가 태어난니아나 설마 여기에 이게, 이게 품어줘야 되나? 5분간? 이 소리 뭐야? 막 오! 아! 아까 밖에서 보내 아니야? 어떻게 키우지? 잠깐만 얘 지금 트리트가 나한테 있으니까 아! 아 씨앗을 좋아해! 마을의 풀다 사라질 예정 오! 오! 오! 오! 조금씩 커져! 오! 울음소리까지! 그럼 제다 키우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건가? 진짜로? 저거 약간 노가다 하려면은 아예 농장을 하나 지어야 될것 같은데 초대형으로 그지 원없이 매겨줄게 얼마나 커지나 보자 어 깜짝이야 어 잠깐만 아 이렇게 팡! 크는구나 우와 이게 되네 아! <웃음> 우와 우 아니 이래도 돼? 아니 이게 와... 어 깜짝이야! 와! 야 얘네 모션까지 있어 대박! 아니 잼민이들 이 재밌는 걸 자기네들끼리 이제 정말 잼민이라 놀리지 않을... 아! 아이씨 또 잘못... 아, 아이씨... 야 이런 건 진짜 무서울까? 이런 거나? 궁금하지 않아? 아니 마크 주제에 무서울려나? 레벨 94와 비밀레벨 윈도우를 발견하라고? 엥? 이거 1251명이 평가해가지고 4.7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거지 음, 어. 어이고 아 진짜? 아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도대체 퀄리티가 왜 좋은건지 <웃음> 어째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에서만 베드락 에디션이 잘못된건 아닐까 해외에서 다 정말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우리만 소외된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배드락용 스크립팅 API래 야 이런 것도 있어? 야 14만 8천... 뭐라고요? 14만 8 6 38건의 평가를 받았는데 4.7점이라고요? 이런데 무료라고요? 아, 아니 뭐야 이건 또? 어? 뭐라고? 블라이트, 파이어, 프로스트, 썬더, 윈드가 있는데 지금 다 잠겨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어이구 뭐야? 어? 어떻게 한 거야? 뭐야? 나뭐 했어, 방금? 어? 어? 아, 점프를 꾹 누르고 있으면 날아요. 스펠룬. 뭐야, 음악까지 나온다고요? 우와, 미쳤다. 꿀개 좋네. 음. 각 스펠을 배우려면 은서 있는 돌 아, 이것들에 이제 상호작용을 해라. 아, 이거를 모아서... 아, 야뭔 퀄리티야? 아니, 이거 왜 이래? 왜 무료세요? 이거는 우와! 아, 매직은 벽을 부수거나 아니면 몬스터를 죽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펀치를 하거나 차징을 해서 쓰거나래요. 이런 걸 부수 수 있다는 얘기겠네. 이런. 오, 오, 메모리아 리프트라고 불리는 조각난 기억들을 찾아야 돼. 스타트 리프트 전이. 우와, 뭐야? 와, 야, 씨.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맞아? 아, 진짜로? 와라 보너스 체스트 저건 뭘까? 뭐 어디로 이렇게 가야? 와! 어 진짜 징그러운데 좀?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좀 징그러워. 그렇지. 둥둥. 뭔 소리야? 깼다는 소리야? 오오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어머나 어머나. 어, 내가 하는 마크가 아니야. 나 <웃음> 너무 무서웡와 아니, <웃음> 이게 뭐야. 우와. 미쳤어. <웃음> 아, 이게 2단계고. 어머나, 세상에. 일단. <웃음> 다 와. 이게 왜 무료지? 와.. 근데 나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나가는거지?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게 생겼어! 아 제발요! 너무 싫어요 님은! 오쉣 요 머리 위에 있는 바가 요뎁스 남은 몹 개수인가 본데 맞지 얘네만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됐다 죽어서 한번 돌아가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다 죽자 와와 와, 모션 봐아 이러고 그냥 나오네 근데 리프트가 문제가 아니고 저 마법을 열수 있는 코인 같은 걸또 어디서 하는 거지? 어 스펠 알터 아룬 같은 거를 넣어서 강화시키고 여긴 뭐지?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씨. 와 진짜 퀄리티 뭐냐? 아 이게 마스터리 미러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를 이렇게 뭐볼수 있는 건가 본데 아 뭔가 이렇게 더 사는 거네 차지되는 속도를 늘린다거나 여기서 이제 룬을 카브하는 거네 룬 조각을 여기서 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 근데 퀄, 퀄리티 진짜 너무 좋다 뭐야? 아, 여기서 녹이는 거야. 우와, <웃음> 말 되냐? 이거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머나, 뭐 이러냐? 이게 왜 무료야? 진짜 아, 누가 점수 깎은 거야? 당연히 파이야지. 난 프로스트 까지 썬더 프로스트 엥 이건 무슨 말 이야？그냥 이걸 맞춘 다음 에, 또 맞춰라. 뭐 이런 말 인가？한꺼번에 어이 아 증발 시키 고, 한 번만 써 보자. 어 그래도 기왕 에. 이 달라 음 썬더, 프로스트 썬더, 프로스트 와그 다음에 프로스트하고 파이어 증발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어 이거 아 제발요 내 약점 아아 아, 느려져라 어 느려진다 어 느려지게 하면 돼아 느려져 오케이 보너상자까지 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아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서 솔직히 뭐할 말이 없네요 아좀 자주 보게 될것 같습니다 약간 휴먼폴플렛의 창작마당처럼 좀 찾아볼 컨텐츠들이 좀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댓글에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있으면 아니면 은 사고 싶은데 좀 긴가민가한 거아좀저 사람이 사서 대신 좀 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써주세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노바